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인간 세미나, 이번 주제는 기계의 이미지, 노예인가 연인인가입니다. 기술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같을 정도로 매우 길고, 그런 만큼 기계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다각적입니다. 때로는 기계의 효율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계에 매혹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분노와 허모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이미지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기원전 3세기의 장자는 자궁과 노인이 용들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공은 용두레의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은 기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장치가 용두레인데요. 물을 퍼서 논에 옮기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장치입니다.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스승에게 들은 것이지만, 기계라는 것은 반드시 기계로서의 기능이 있게 마련입니다. 기계의 기능이 있는 한 반드시 효율을 생각하게 되고 효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본성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네. 본성을 보존하지 못하면 생명이 자리를 잃고 생명이 자리를 잃으면 도가 깃들지 못하는 법이네. 내가 기계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이 여겨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네. 여기서 노인은 어, 기계를 사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즉 우리의 생각이 어, 변할 수 있다. 우리의 본성이 변할 수 있다고 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기계는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챔버스 영어 사전에 따르면 모든 인공적인 수단 또는 발명품이라고 말하면서 예시로 엔진, 인간이 말하는 것만 수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어서 조직된 시스템, 정당 조직까지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전적 정의를 보면 기계와 기계가 아닌 것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모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사회학자 해리 콜린스는 기계의 역할에 따른 분류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도구 대리인, 새로움인데요. 어, 도구는 우리가 이미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망치와 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어, 대리인은 인간이 어, 이미 하는 일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가 어,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밧줄 같은 것 이제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움으로는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가다리나 폭발장치, 냉동장치, 우주로켓, 레이저, 가상현실 헤드셋이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작동 방식에 따른 분류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기본 행동자, 선택 행동자, 피드백 행동자, 학습 행동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의 학습 행동자는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자신의 설계에 결합하는 것인데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기계 학습 인공지능을 들수 있겠죠. 우리는 누구나 일상적으로 기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계들도 있는데요. 어 그림에 보이는 것은 사다리 타기 놀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종이 옆에만 있다면 이런 사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다리 타기 게임은 일종의 암흑상자인데요. 의사결정을 자동화해 줍니다. 어떤 점심 메뉴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누가 살 것인지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죠. 사다리 타기는 참가자들을 공평하게 처리해 줍니다. 아, 그런 점에서 대리인, 또 어, 선택행동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기계의 이미지는 최초에는 노동자의 동반자였습니다. 기계는 본래 숙련공들에 의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육체적 노고를 도와줄 새로운 존재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을 도와줄 기계를 가장 먼저 제작할 동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이 만든 도구와 기계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킬 동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 산업혁명이 강해지면서 영국에서는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후 기계의 효모가 확산되었습니다. 역사가 e 피 톰슨은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이라는 책에서 18세기와 19세기 산업과 노동 현장을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탄했는데요. 어떤 사회적 마술을 부렸기에 노동을 줄여주는 발명품들이 노동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기구가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과학사회학자 사이먼 셰퍼는 19세기 경영자들이 노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계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번 주제에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계 혐오와 관련해서 어 대표적인 그 작품으로는 샘물 버틀러의 어 에레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에레혼은 기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세계인데요. 에레혼 사람들은 왜 기계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에레혼 사람들의 그 철학적 교리를 담고 있는 기계의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우선 해결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립적인 존재를 상징하고 노예는 의존적인 존재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주인은 점차 노인이 없이, 노예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은 비자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흔히 인간과 기계를 이야기할 때, 인간은 주인이고 기계는 노예라고. 어, 그런데 그 주인과 노예의 상황이 역전되었듯이 인간과 기계의 지위도 역전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어, 인간이 기계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된다면 그죠 또한 버틀러는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기계를 눈에 보이는 수준의 물질 단위로 한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의 존재를 무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기 시스템이나 포드 시스템 같은 것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규모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완전히 내재화되면서 자연화되었고 비가시적인 것이 되어서 관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계의 거대함 때문에 오히려 기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공과하기 쉽죠. 어, 버틀러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기계 덕분에 가능 어찌 보면 인간은 기계로 만들어진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느끼는데 이는 기계가 인간에게 초래한 작업을 통해서의 기계와 인간은 서로에게 필수적인 존재이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계의 완전한 멸절을 제어하지 못하지만 기계가 더욱 완벽하게 우리를 독재하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없어도 될 만큼은 기계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굉장히 음, 중요한 지점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에레온 사람들이 기계를 파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그 영혼을 만드는 기계 허노티콘 예시를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위셰 북코는 권력의 기계 장치라고. 어, 말했었죠 그러면서 펀옵티콘이라고 어, 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근대 권력을 상징하는 건축물인데요 근대 권력은 어, 이런 기계 장치들 때문에 어, 물리력을 덜 사용하고도 더 효율적으로 어, 작동하는 작동 권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펀옵티콘은 원형의 감옥인데요 어, 이 감옥의 어, 바깥 벽에는 여러 개의 독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독방에는 그 죄수들이 있습니다. 죄수들은 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탑의 중앙에는 간수탑이 있는데 어, 이 중앙탑은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어, 이런 공간에서 아주 오랜 동안 생활하게 되면 죄수들은 자신이 간수에게 항상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어, 내재화하게 되면서 어, 결국에는 그 간수의 시선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별한 물리력이 없더라도 죄수는 어, 이 감옥의 규칙에 순종하는 행위자가 된다고 합니다. 어, 이런 메커니즘이 근대 권력에도 작동하기 때문에 아, 근대 사람들은 음, 재발적으로 규칙과 규범에 음, 순응하게 된다고 이렇게 어, 거대한 기계 시스템이 어, 거대한 권력의 기계 장치들이 인간의 영혼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이상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참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